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찌 입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여기도 많이 추운데요 이렇게 날씨도 춥고 저녁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나가서 먹자니 추워서 나가기 싫고 이럴땐 배달음식이 있어요 베트남에도 배달앱이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배달앱으로 베트남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볼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블 누르고 여기 도안이 음식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분짜를 먹을 거니까 분짜라고 써줄 거예요. 그리고 찾기 그러면 분자가 요렇게 떠요 식단이 너무 가격이 싼 거는 위생이 어떨지 몰라서 아주 싼 거는 안 먹고요 3만 5천 동짜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떠요 1 3 k g 떨어져 있고요 요걸 한번더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1인분이니까 한번더 누르면 2인분 요걸로 주문할게요. 오케이 분자 2인분에 7만동인데 지금 보면 17,000동이 배달 수수료로 지금 붙어있어요. 어, 배달 수수료 많이 올랐네요. 주문할게요. 7만동짜리 수수료 17,000동짜리. 어 수수료 많이 비싸. <웃음> 우리는 현금으로 할 거니까 땜만. 이제 전화가 오면 1층으로 내려가면 돼요. 중간중간 중간 배달 현황을 보여주, 보내주고 있어요 식당에 도착하면 식당에 도착했다 이렇게 문자가 오고요 이렇게 배달하는 오토바이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지금 문자가 왔거든요 천천히 내려가 볼 거예요 마침 전화가 오네요 택당송 <웃음> 점오쭈 분자가 도착했어요. 1층으로 받으러 가야돼요. 친정, <목소리나> 하이소 분자 땀... 땀보이야. 땀보이. 응, 땀보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성공. 분여음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분 아 근데 개인적으로 분짜 국물에 고기 담궈서 주는거 안좋아하는데 고기가 담궈서 왔네요 요거는 같이 곁들여 먹을 야채 한번 저는 이 야채 가져오면 한번 더 씻어 먹어요 요거는 고추 고추랑 라임 요거는 요 국물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분. 쌀국수 2인분. 잘 먹겠습니다.